What is your name? My name is Hera <목소리도> 너무 가까운 느낌만을 <목소리도> 원했던 건지 알잖아 내가 원하는 거그 어떤 사람과도 다른 나 어쩜 너라면 날 바꿀 수 있어 감초했던 날 말하자면 You feel like I'm a 놀랄 거야 지금 내 모습은 단지 어제 같은 모습대로 충분한지 내가 안 되는 얼굴 같은 거라면 불러줄래 My name Don't wanna fake it 너는 알게 되는 내일 기다려 빵빵 마 조금만 더 나를 알아봐 쫓아나 날 닮아가는 곳 나를 찾는 네눈 속에서 I feel like 다시 가질 거야 흐린 풋풋 속에 몸속에아득 넘쳐나는 새로운 속삭임 바로 지금보다 모두 시작된다면 불러줄래 My name Don't wanna fake it 내가 느낀 대로 너를 가지고 싶어 I got to make it a purple on the tundra. Don't wanna fake it 나를 알게 되는 매일 기다린 펑펑 I got to make it 어느새 알게 했어 매일 같은 식도 아직 먼 듯한 매일 uh, 그렇다면 take it 아직 조금만 더 모든 다고픈 현실 Don't wanna fake it 내가 내그대로 네 너를 가지고 싶어